키 좋다 뭔가 응. 더 저문가의 응. 버스가 응. 네 맞습니다 빡빡 네 맞습니다 빡빡. 그거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꿀미남 꿀미남 꿀미남, 꿀미남. 네. 청풍 소장입니다 끼끼요미요 음.